안녕하세요 다리미의 남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와 다리미가 활동하고 있는 올링클럽의 정기전 영상입니다 볼륨장에 매일 매일 가고 싶지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전기점만 치고 오는게 저에겐 유일한 낙이 되었네요 응뛰어다넘어가 음, 에헤이 잘 치시는 분이 템핀을 빼셨네 어, 야 뭐하냐? 가봐해라. 나이스. 내 친구. 나이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바깥 미친 데서 스플릿이 났지만 커버를 했습니다.